안녕하십니까 3월 31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 출발했는데요. 특히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전망 등을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가 1%대 상승하며 나스닥에서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이슈가 잠잠해지고 지역은행에서의 자금 유출이 둔화되는 소식도 증시에 긍정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태를 빌미로 중형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원유는 미국의 비축량 감소와 이라크 수출 중단 소식이 이어지며 강세를 보였네요.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금융주의 약세 지속과 은행 스트레스로 인한 금융 여건 부담으로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모습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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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31%, 매도 69%로 매도가 우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수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 2 8 0 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3,4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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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 t 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특허 회원님들의 수익률, 미결제 약정 비율, 실시간 미결제 약정 및 실시간 체결력 등 유용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계좌 보유하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